형님들 제가 새 성장 과정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큰일 나는 일이 생겼어요 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며칠 전부터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차 정도 됐는데 누가 옆에 새가 죽어 있어요 아빠 새 같은데?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새끼가 지금 6마리 있거든요 아 이거 어떡 하냐 아니 이거 며칠 전만 해도 제가 분명히 없었거든요 한 3일 전 2일 전에 제가 확인했었을 때 새끼새들만 있었는데 하나 둘셋넷 4마리 네 그리고 이쪽 뒤에 하나 두 마리 여섯 마리에요 지금 집이 좁아서 나왔는데 아니 옆에 <웃음> 아빠 새 같은데 아빠 새가 죽어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괜찮아? 아빠 새 아빠 새 아빠 새 정신 차려 여기 새끼 새 있어 아빠 새 아... 이깨우면 생각을 안 하네 아이고 가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자 일단 여기 있으면 안돼 아이고 일단 아기 새들 가까운 곳에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아 이거 어떡해 너 죽으면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하냐 저 새끼 새들도 그렇고 너가 죽으면 어떡해 아, 어, 큰일 났네 안돼 이렇게 또 아픈 일이 또 발생했네요 야, 항상 시골에 살면 이런 경험이 많아져요 진짜 걱정하지마 내가 새끼들 잘 키워줄게 오, 잘 먹네. 오, 잘 먹네. 우리 새들 잘했니 오? 어? 이제 날라다니기 시작했네요 괜찮아 괜찮아 나 나머지 새끼들부터 먼저 확인해 됐네 여기 몇 마리 있지? 이기 숨었네. 하나, 둘, 셋, 넷, 네 마리, 저 친구까지 어, 다섯 마리인데요. 한 마리가 지금 현재 안 보이네요. 동지 근처에도 일단 안 보이고 집을 떠날 때가 된것 같아요. <웃음> 너무 잘 날라다녀요. 이제 며칠 지났는데, 계속 지렁이랑 구더기 공급을 했었는데 자 괜찮아 괜찮아 오, 오, 잡았다 잡았다 아직 집을 벗어나면 안될것 같은데 어구어 그렇지 책재가 아직 집을 떠날 때가 아닌 것 같아 한 마리는 날아간 것 같아요. 이제 집 밖으로. 이게 딱요 시기에 날아가거든요. 집을 떠나서.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? 어, 이제 활동풍도 좋고. 우리 아기새들, 잘 있니? 응? 우리 아기새 두 마리가 더 바깥으로 나갔네요. 이제 세 마리 남았어요. 자 우리 새친구들 잘 있나? 어잉? 오 새친구들 다 나갔네요 어 없네 어디갔지? 다 나간 것 같은데 이제 떠났다 와 진짜 지렁이도 먹이고 후덕이도 먹이고 벌레도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그랬는데 벌써 다 나갔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엄마 새 혼자서 키울 수 있겠지? 엄마는 위대하니까 잘할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오늘 촬영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음, 새들도 다 떠났고 야 뭔가 아쉽다 <웃음> 내년에 또 오겠지? 내년에는 여기다가 집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앞밭에 무덤 있는 데다가 놓아줄게요 와 진짜 이 새를 키우면서 어 뭔가 짜네 지금. 오. 아빠 세. 어이 아빠 세. 새끼들 잘 커서 집 나갔어. 엄마가 이제 마지막을 잘 키워줄 거야. 음.